다시나요다 어, 뭔가 뭐야? 그냥 뭐야? 네, 그래. 네. 네. 아, 아, 아. 이거 진짜 뭐야? 해. 아 마스크 빨리 넣 아, 진자싸 안을라서. 참쉽 양력된 거 가져 있 말도 나 아. 많이 파스게 만 뿌려라. 아, 냄새야. 뭔도 이렇게 꼬렸습니다. 파스 좀빠져 아. <웃음> 경 <웃음> 비가무제건 와요. 전생에 어. 어. 하느라고 무슨 원소가 있는지. 어. 네 <suss> Thank y 어제 서데자왔당기도 된다. 죄송합는 소리 참나갔어. 잘 맞았는데. 팅! 소리 났네. 이게 다 비가 와서 그랬습니다. 대충 치고 집에 가고 싶어서. 힘 <웃음> 빼고 술을 친다 이거. 끈이만 <웃음> 밀어. 아꼴때는 보이지만. 네. 아빠, 보이죠 뭐? 일단 정서에서 산니 120이면 넘어가니까 하나 준비해 줘. 아, 네네. 네, 네, 네. 예, 준비. 몇번으로 120은 P. P. 네. 아니 그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P. 아, 그러면 몇몇 네. 미터쯤 쳐요? 일단 넘어가고. 넘어가는 데는 120. 아, 그린까지는 220. 행 8번 9번 9번 잡으면 요 사장님 또 준비 네 코드 네. 드릴까요? 아니요 저 5번이요. 네. 아니, 저, 거, 저거 5번이요 오번네 아니 저제거저거네 오? 저 오늘 소비 두번을 거라서 미리 드어놓을게 일단 진행 좀해주요 저거 갈게요 공 버렸지?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림, 그러니까 <웃음> <웃음> 해저드, 해저드. 해저드. 타고 갈게요. 나 네. 님해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게요 네, 해 네, 네. 네, 네. 네, 님 네. 네. 네. 네. 님 네. 네. 네. 네. 갔어요 네. 네. 네. 해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목소리도> 야 지역이 공 와. 딱저도 다가오네. 무슨 크에거데야 체질이네, 체질. 회도 걸어. 원래 드라이버 회도고야 초토를 항상 잡친다이야 여기야 <웃음> 어, 여기가 해저도트인데요. 1 2 0 m 1 0 보시고 세요 어? 빌리 나이스! Nice, huh? 핀쪽 봐야지 더 훨씬 말해봐야 되는데 어나이어 <놀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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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半年筋不大華事實就是這樣 образ長 card 哦哈哈哈這個是什麼 오, 이런 거같은데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어, 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라 오케이. 오케이, 오어이오케 자기도 오케이 아니었어 저거? 아 추리 좀해야되니까뭐부터해아 또... 아, 뭐... 아, 어. 아, 아. 오케이 <웃음> <저 또는> 어응 <어떡해?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음. 누가 다 파. 그 누가 네, 1번 파임인가? 응. 이거 팔했요다 파. 이거 무겁 요 치고 다 파라고. 치고, 다 치고. 오늘 5 있고요. 최 5개 보고올라알게요 실치고 오네요 네. 저도요? 네. 3로 다 치고 있어요. 어, 내리막심하다 내리만 네, 세클럽은 짧게 봐 말, 야 F 없어져야 아닌데 손 어, 사도거리안 나와서 어 어, 나 부처라. 네. 진짜 저것도 가끔 칠할. 응. 상나 싫어. 나공수로칠 거야. 나 무서워. 왜, 형 원래 먼저 아니야. 보기. 보기 뭐죠? 형더블더드리1 2 3. 아, 뭐야? 어, 쳤다죠. 어, 누지 몇세기 쳐야 되네 네네. 해몇 쳤어요? 저 느낌 70 느낌쯤 쳤는데. 네7 6천 아까 70쯤. 100만 원 정도. 네네. 넌 있잖아요. 거소도말 떴는데. 아, 떴는데 넌무 여기 있노센데 저번에 너 살려고 생각하고 70. 뭐가 이쁘게 너 생각하고. 저 지금 너 생각 중입니다. 하나. 뭐 아무거나 하고. 몇 번에서? 3번. 70쯤 되면 아깝다. 그네 寝るわたるわた<主導 están> 이 씨, 도한또해 이게 가 되나? 아, 또 아, 또원내가 해야 되니? 서 근데 이거 어킹나이가 어려워. 이 사람 바 네, 어, 어, 드래프트. 드래프트, 어, 카트라이더 좀 하셨네요.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주세요. 힘있대, 근데. 잡고 있을게요. 어, 네. <웃음> 자, 원하는 사람 걷어주세요. 원하신 분, 거짓말 치워야 될 거니까. 这个的好嘻嗯嗯嗯<音声><音声> okay. 저거 흰공 맞춘다 생각으로 치라. 아, 저겠습니다아 응,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건 오케이. 저 이러다. 아, 뽑는 거안 되고. 대리만기. 아, 감사합니다. 쓸었다 짤. 뭐야?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건 안 되지. 한번더 칩시다. 이건 너무 보기. 아, 더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요거 요거 나지 말자, 우리. 어? 표정이 있고 영화펌 이거 할라면 시원하게 해라 나서. 아아 아까워, 아까워. 말인지, 뭐였노? 아 아까워 파팅 연습 좀 하지 뭐였나? 너저 공실마다 안쓰는데 아 이거 지금 다 술발이라서 지 큰일났네 술 깨면 안되는데 <웃음> <웃음> <웃음> 지금이라도 안늦었다 띠가 떴나? <structures> 다음으로 가기 전에 빨리 갔다 온다. 이거 더는사이 어제 먹은술다깨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오른쪽 7같은7인같은아저 그때가 한2 0 0가 거리 같은데 아니야 거2 0이래아다 갔다 어, Qual rel 아멘 일부 거가 많이 쳐 채가 너무 열려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보다 돼요? 어, 팔았어. <웃음> 자, 오도뛰띠가자 빨리자. 자. 아, 저거야? 어. <웃음> 어? <웃음> 네, 또... 뒷발. 어. 아. 네. 아니, 아니. 더 돌아. 많이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왼쪽으로. 한참 말 돌아 어 됐어. 좀 더. 어 됐어. 땅땅 찍으라이. 자세가 있상데 자세가 있상다 자세 자세 자꾸 쳐야지. <웃음> 땅땅판단 생각으로 치다니까 땅 판다고. 땅확 파. <웃음> 아! 안 되나? 아안되거아 아니야, 안되아이야몇미터요 미터야? 몇 미터야? 몇 미터야? 몇 미터야? 몇 미터야? 몇 미터야? 몇 미터야? 몇 미터야? 이 미터야? 몇미터몇 미터야? 몇미터미터 그 음, 앞에 연두골 있죠? 연두골에서 백필 뒤에 나앞를이어 땅을 파! 그 느낌을 쳐야 돼아 어, 됐어 됐어 괜찮아 가감가하게 쳐. 먼저 완전... 어 됐어. 점국 먹게 지면안 나이스. 오! 볼! 아, 땡겼다. 아, <웃음> 거거가요 yeah. 어. <Christmas music> <sound> <립니 giveaway> 와, 저, 올려서 누구? 저요! 어, 그 옆에 저, 딱 붙어서 누구? 지혁이! 이야! 투웜! 와우! 90m입니다. 에이프론이네. 나이스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땅을 찍으라니까 잔디 생각보다 충격 없어. 확파 그냥. 그렇지 잘쳤어 그렇게 그렇게 나이스 나이스 한 3m 정도만 친다 생각하고 어더 세다 더 사살 어툭 그렇게 공만 툭 갖다 댄다는 느낌 너무 높다 사살 조금만 들어라 조금만 들어야 하니까 너 바로 칠게요 냥어 어? 나 양파잖아 아.. 조금 하시네 나양구네 예. 바로 한번만 치고 이동할게요 안트플버디에서 파천스에서 컨실리 됐으니까 복이네 그린이 안 좋다 지금 심어 치마... 빨리 어, 안다 아, 어, 바로 준비 주셔야 되겠여 어. 뭐예요? 이가다니까 약간 조좋요 아. 이게 좀 시급한 것요 아니 뭐 너무... 티 챙기고 어? 나이스 우와 와야되살공이네 정영호니까 잘 치네 바나샷 앵그리샷 해도좀더 <목소리> 아,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왼쪽 봐야 돼 아, 조금 앞으로 가라. 어, 아, 옳지. 에? 네? 아니, 너무 왼쪽 봤잖아. 땡겼어, 요 아, y a l 또 body chat. 사진으 o t 여기서 60m야. 뭐야? 뭐야? 나갔으면 나갔으면. 안 돼. 안 돼. 오비 이기만 하시면 되겠다 침묵응 땅을 툭칠라툭 툭, 땅을 툭칠라어 옳지 나이스 우와 푸쉬하시네 오케이야? ㅋ 오케이 okay, 아니야좀 무리네 파무서우신병은저아다좀 <웃음> <웃음> <불호> <불호> <불호> <불호> <불호> 죽었습니다 아이씨 물이안 빠져 잘시운게물고돼이되거야 어? 잘 처운 게 물고픽이 됐어 그 빌랑 안어 10m? 10m 보다 짧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 내리막이 있다 근데 안 구른다 생각하고 한 10m 치라 아 오케이 안된다 이거 내리마. 7 7 3m. 저, 저 치겠습니다. 네. 어, 많이 봤어야 되 왼쪽으로 못본것 같은데. 응, 저 딱. 3m. 나서. 와. 안못네팅 진짜 어렵네. 너무 많이 씨어더라 오케이. 네. 뭔데 지금 전부 다 트리플 아이가. 아 <웃음> 전부 다 트리플 아이 지 양파는 거 다른 게뭐이뭐보 와. 오케이. 오케이. 啊两块我便宜给他了 <laughs> <laughs> <laughs>